사주팔자는 생년월일시 네개의 기둥과 여덟 글자를 나타냅니다. 사주팔자는 생년월일시 전체를 봐야하며 일주로만 감명하는 관법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주로는 참고하는 자료이며 절대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다음의 내용은 일주론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며 육식갑자 포태법을 활용한 육각포태 인종법입니다. 참고하고 재미로 보십시오. 갑자남 갑자여. 갑자일생은 각자 어머니의 자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갑자일주 남명은 의처증이 심할 수 있으며 갑자일주 여명은 조혼을 하게 되면 이원수 사별수 작용되니 만원이 좋습니다. 갑자일주생들은 선남, 선녀, 미남, 미녀들이 많으며 배우자 또한 외모가 출중한 사람과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일주는 술에 공망이 되며 오행중수 물이 공망이 됩니다. 갑자일주는 공망이 해공되어 공망이 풀릴 때 물놀이 익사사고 등을 주의해야 좋습니다. 예시를 들면 세월에서 소용 원숭이가 들어오게 되면 공망이 풀리게 되며 익사를 주의해야 좋습니다 갑자 일주 끼리의 궁합은 좋지 않으나 갑자 일주는 끼를 발산하며 매력이 넘치며 인기가 많은 일주입니다